계속 아 계속 빨아보자요 여기에다가 얻지 말고 아 내가 말하자마자 조심하라 고 조심하라 고 나쁜데 안 나쁜데 안 나쁜데 안 나쁜데 안 나쁜데 안 나쁜데 <목소리> 와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레임님이랑 금서향이랑 같이 청소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이름이 위사라이클릴럽니테요예 <목소리> 그래서 오늘은 플레임님이랑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소 게임 전문 스트리머 플레임입니다 네! 그리고 금서향이랑 같이 할겁니다 오하유? 네! 와, 잘 들었습니다. <웃음> 어 오늘은 또 새로운 맵인 다른 유저분께서 만들어주신 크러스티 올드 하스피랄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아! 리네 방에 야지 아! 저 빠르게 재부팅 좀 하고 올게요. 아, 아 다녀오세요. 네. 뭐야! 얘 컴퓨터 재부팅한다는데 움직이고 있어! 귀신이 움직이고 있어! 물러꺼라 잡귀야! 리자으으 뭐야 이거? 안녕님. 봐봐으개큰 동파리. 으 들어. 으 씨. 가까이 오죠아저 너무 싫어. 어. <웃음> 야 오지 말라고. 롤킹예 야. 야. 워워워워 예아 네어잘 추네 아 연다시에는 yeah. 벌레 안 무서워요 원래? 저는 어렸을 때 하도 벌레를 달고 <웃음> 살아가지고 <웃음> 진짜 개징그게 생겼어 으아 워크 워크 새끼 뿌리 예 yeah. 새끼 뿌리 예아 yeah. 예아 yeah. 파리 시아 시치... 죽일거야 <웃음> 안요 <돼요>, 그거? 어 <웃음> 가까이 오지 마요. 허허허허허허허허허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서영아! 네 이거 들고 플레이한테 가봐 저기 플레이한테 가봐 자, 이쪽방 들어가 볼게요 오, 이게 뭐야? 여기 오면은 이게 있는데? 이게 폐기물 통이에요 이제 자잘한 아이템들 여기에다가 담아가지고 한 번에 태울 수 있는 폐기물 통이고 이게 아, 소각로가 원래 이렇게 안 큰데 유저가 만든 창작만왕 맵이다 보니까 지금 소각로가 엄청 크네요 들어가봐 이 다들 보면은 뭔가 아, 약간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생기나 봐. 하하하하 <웃음>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안 들어가지는 거는 아니고 지금 높이가 높아서 안 되는 건데 이런 이거, 거. 이거 밟고 들어가 이거 밟고 들어가. 어 여기 이거 밟고 들어가. 봐. <웃음> 잘 가. <웃음> 참을 수 없다 나도 갈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쨌거나 소강로가 크니까 다. Yeah. 두드려 넣읍시다 이렇게 들고 있는 있다. 상태에서 영문 2키 누르면 아. 앞으로 던져요. 오. 근데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아이 파리 개뭔색 이거 봐라 여기 와. 검이 있다. 여러분 이거 와. 시체. 유충인 거 같은. 와와개큼아 이런 건 별로 안 징그러. 음. 좀 음. 징그러운 것 같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웃음> 빨리 버려. <웃음> 이 시체 좀 봐봐요 아. 되게 야하게 아. 생겼어요. 아. 시 이게 더 징그러운데? 파리. <웃음> <웃음> 나, 나, <웃음> 여기 바깥 어, 난 이게 어 뭐야 멈췄어 이 자식은 바닥을 아, 뭐, 더럽히고 뭐, 뭐, 있어 뭐, 이거 이 자식이 어? 어, 어 징그러워 이게 지금 보니까 징그러... 일반 맵에서는 볼수 없는 되게 특이한 어, 오브젝트들이 여진다야. 많은 것 같아 그 아, 여기 미안. 있어 미안. 연다야 어쩌다 이렇게 됐어 아 연다야 브라덜 브라덜 라덜 빨리 <웃음> 편안하게 <웃음> 보내줘 브라덜 고기가 되었습니다 차란 한번 계속 빨아보자 여기에다가 어지말고아 뭐. 내가 말하자마자 뭐?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안아픈데 안아픈데 안아픈데 안아픈데 안아픈데 안 안아픈데 뭔가 안구정물 같은 느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 <meantime. preparing>. <S> <S> 뭐야 여기 맥주가 왜 이렇게 한가득 있어 엄마야 오! 오! 한꺼번에 넣자 한번에 넣자 오케 한꺼번에 넣자 오오! 와 난다! 들어가유! 들어가요들어가요 어? 어 이거 뭐임? 우와, 아 뭐, 켠... 그거 이거 텔레포트 기기거든요. 아주 예전에 어 그거 사레미가도 되나? 우와 우와 왔어. 얘는 어디야? 자 빨리 작동시키고 연다도 고고. 야호. 오. 여기 뭐? 참고로 이거는 몰라, 몰라, 이렇게 몰라. 길이. 어. 안녕. 아. 텔레포트 여기 있고 각종 쓰레기를 이 텔레포트를 이용해서 저기 소각로로 바로 보낼수 있을 것 같아요. 오아 그런 지니어스. 슈퍼 지니어스. 슈퍼 지니어스. 보내버립시다. You 네. be your slave. 오 yeah. 이제 영어도 읽을 줄 알아? 발전했죠, 잘죠. 아니 무슨 뜻이야? 해석해봐. We 우리 yeah. Want 원한다 yeah. Be 버리 어 버리 어. You are 내가 벌 <웃음> 어. <웃음> 어어어. 어어 슬라임. 버리 슬라임이야, 어? 오케이. <웃음> 버리 슬라임. 오케이. 많이 발전했어. 어? 어, 훌륭해요. 이상한 <웃음> <웃음> <미사한> 소리 나. <웃음> 사영아 벌써 창문 닦니? <웃음> 뭐야사영이 벌써 창문 닦네. <웃음> <웃음> 여기 창문이 있었나봐. 시체를 데워요. 와! 와이씨,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이> 뭐야! <웃음> 깜짝이야! <웃음> <웃음> 들어갔어? 난 시체가 아니야! 바람 <웃음> <웃음> 원래 오늘 일정이 연다 씨랑 1대1 데이트하는 거였는데 사양이가 어머. 방해하러 들어왔어. 아기에도 재주기가 즐겨보실게요. 합주가 시다 합. 어쩌다가 사양이가 합류하게 된 거예요? 야, 너안 졸리냐? 어, 안 졸려. 야, 마카래 어, 마카하자. 근데 나1 2 시에 가야 돼. 어디? 나 청소 게임. 어, 같이하자.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와우, 금복주 설명했다. 미쳤다. 아유. Yeah. 어, 뭐야 이거? 는 응? 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오. 뭔 소리이고? 와, 오리들 움직이니까 소리 나네? 대박이다. <목소리> <목소리> 아니, 둘다 이상한 소리네. 가서 일하네! <목소리> <목소리> 아니, 근데 사양이는 저번에 피노카미 카구랑가 머시갱이 그거 같이 청소한 이후로 처음 아닌가? 네. 한방 하는 저희 대화도 그때 이후로 처음이에요. <웃음> 우리가 그렇게 아니요? 어색한 사이였나? 저희 조금 어색해요. 이제 앞으로 예? 내 방송에 하루에 한 번씩 찾아오는 걸로. 이쿠야 <웃음> 번데기를 버리고. 말 돌리는 거 보소? 사양 이 일로 와. 네? 여기 버, 수상하게 생긴 버튼이 있는데 이거 좀 눌러봐. 귀엽이. 오, 오 뭐지? 우와! 와 미친. 다음 어? 연다. 들어가. 어, 나도. 인피니언 MB5. 어? 왜? 아, 이회성 버튼이었나 어? 봐. 에? 오! 야, 3인으로 바뀌었어. 어? 3인으로 바뀌었다고? 응. 어. 진짜? 진짜 거짓말. 거짓말 같은데. 진짜인데? 뭐야? 안 되잖아. <웃음> 나난난왜3인치이 어, 뭐야? 나도 3인으로 바뀌었어. 응? 어? 나도 나도 나도 예쁠래. <웃음>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진짜 3인치이네어이 대박 신기하다 나도 구란 <불안 웃음> <뭐야>. 줄 알았어 나도 구란 줄알았 아니, <웃음> 아니 <이거> 뭐야 진짜잖아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거 처음 봐 아니 이게 뭐야? 아니 근데 하지? 정말 수많은 비제라 웹을 청소했지만 이런 적은 처음인데? 개쩐다 근데 아니, 이거 어떻게 부름? 다시 뭐. 버튼 눌러서 들어가면 되지 않으니까 몰라. 내가 먼저 해볼게 나... 들어왔다,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니, 진짜로 돌아왔어? 어 돌아왔다 돌아왔어 돌아왔어 돌아왔어 아왔어어들어왔다인칭 변경하는 발석인가 봄? 여자 개 신기하다 나도 나도 뭐 생긴 게좀 이상하지 않음? 나왜안 변해? 어... 오 됐다. 아 잠깐 왜왜 으아... <웃음> 어... 어... 왜 그래 똥 싸? 뭐왜왜뭐뭐 뭐지? <웃음> 말 못하는 빗 맞았어? 왜 이래? 어... <웃음> 아저개 커. 뭐? 어? 어? 에? <웃음> 아이 새가 크다고 새가. <웃음> 어나 순간 찐으로 당했네요. 사양이 이런 거 좋아해? 그만해. 올라기어 이건 또 무슨 난... 버튼이지? 사양아 일로 와봐. 이거 버튼 뭔지 모르겠는데 눌러볼래? 네 버튼이 또 있어요? 응. 아문 잠그네. 아 독가스 살포 버튼이네. 문레문 어. 어찌 열음? 어 여기 레버 있다. 아 자연스럽게 물통 어. 업고 가시네요. <웃음> 다시. 또 나온데 레본 누르니까? 어? 문 어떻게 열어? 아 오, 됐다 어. 열렸다. 아 가면 <웃음> 손으로 열수 있는 거 손으로 <웃음> 여는 <웃음> 거네. <웃음> 아! 아또 징그러운 오, 팔이 그래. 또 있네. 아. 아이 님이 좋아하는 것도 넣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데? 야전. 아? <웃음> 못볼걸 봤어. 내가못 보던 사이에 많이 간사해졌어. 자 <웃음> 연다. 가만히 계세요. 좀따끔해요따끔 <웃음> <웃음> 무서운 소리네. 아, 벌어 주시나요? 엄마! 엄마, 엄마가 나 주사 맞는 거 보고 충격 먹었나 봐요. <웃음> 어, 여기 쓰러지 셨어요 아 자, 여러분, 있는 거 그대로 다 치우면 안 되고 여기에 이 가까이 와 보세요. 응, 응. 이거 읽어 봐. 띠 n 느스. 시근느스. 시근. 아, 일부러 그렇게 읽는 거지? 흐름. 아! 꺼져. <웃음> 사인 이거든 사인즈? 이거! 이걸 여기에다가 아, 둬야돼요 아, 아셨죠? 이렇게? 아 분리수거 상자도 분리수거해야되고 우? 어? 와씨 잠깐만요 뭐야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드럼통 수거. 드럼통도 분리수거해야돼 알아? 그래도 사양이랑 연다시가 하면은 제대로 하니까 100%는 달성하죠 1 0 0라 와! 자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아, 버리고, 자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자 이것도 버리고 와 이것도 버리고 와 오인패다 오인패 와, 오인패다 오인패 오인패 오인, 어디 봐서 오인패야 이게 저는 <웃음>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요? 오. 오. 아니 어떻게? 난 노래를 부른 적이 없거든 방송에서 아. 여러분들 같은 꽤꼬리 같은 목소리가 없어서 뭐야 이건 와, 깨꼴, 이 깨꼴. 와. 이게 들리네 오. 아 깜짝이야 오. 이거 왜 이렇게 사악해졌지? 옛날에는 <웃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계속 저 쳐다보지 와, 말아주실래요, 와, 연나님? 가락 연다! 공격해! 던지지 마! 연다! 연다! 연다! <웃음> 연다, 연다, 이러고 던지는 거 봐. 개 때리고 싶어. 자, 포탈로고 뭐좀 보낼게요. 랩! 그래. 언제 저기까지 가서? 응? 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공기 받았어. <웃음> 내가 갈래. 날 전송해 줘. 안녕. 아, 갔다 뭐야? 어, 커덕성. 안녕. 안녕. 빠빠. 어, 플레밍이 아. 팔로 변했어. 그, 그, 플레밍이 파란색 팔한 짝으로 변했어. 그거 아니야. 오해야. <웃음> 그... <웃음> 왜? 뭐했어? 뭐임 이거. 뭐? 뭐야? 뭐했어? 뭐야? <웃음> 응. 우와. 뭐야? 진진 진. 진, 진. 징기스카 <웃음> 되게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연다씨랑 <웃음> 사양이 코로나 걸린 적 있어요? 네 어, 사양인 걸려봤고 응. 전 아직 한 번도 어땠어? 힘들었어? 저.. 기억이 없어요 뭐지? 제가 잘 기억하고 있어요 <웃음> 사양이가 어느 날 와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야! 나 코로나 양성 떴다? 오 진짜? 야 괜찮냐? 아 코로나 밥이야 약 먹으니까 열도 바로 내려가고 야, 야 방금 삐 뭐야? 어, 그래? 어 오래네? 어, 자체 필터링 돼! 다음날에 야 괜찮냐? 아 괜찮아 이 정도면 아, 아 별로 안 아파 다음날 연락이 안돼 다음날 다음 연락이 안돼 3일째 연락이 안돼내 머릿속 죽었나? <웃음> 저, 3일 뒤딱그 저녁쯤에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아너 살아 있었구나? 어.. 아.. 죽을 것 같아.. 그랬구나 응, 근데 왜 그게 기억이 있어. 안 날까 본인은? 잊었어요 코로나를 제 인생에서 부정하고 있어요 지금 충격은 아, 아, 잊어야지 맞지? 그렇 인간은 망각의 어, 동물이라고 하잖아. 아씨. 지금 뭘 아, 하고 있는 거야? 똥 싸? 음. 아이고야, 아안 아이고. 들어가네. 음. 어 <웃음> 요거 요거에서 뭐야 뭐야? 베개 아니야 베개? 사양이 베개. 그냥 베개라고요? 좀 머리 좀 감고 자지 그랬어. 이거 혹시 머리 기름? 사양이, 사양이 머리 기름. 자 빨리 들어. 어? 헐. 빨리 가서 처분해. 네. 엄마가 샤워하랬지? 아, 죄송해요. 다행이가 지금 몇 살이지? 저, 24살. 허어. <웃음> 이제 진짜 어엿한 숙녀가 되었구나. 아유, 그럼요. 중학생 때 갔던 모습이 엊그제 같았는데.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답니다. 왜 이렇게 그냥... 늙었나? 같이 <웃음> 늙갔잖아요 <웃음> 아유, 그래서 팩폭을 시전하네. 근데 우리 조금 있으면 나이 두살 어려지는 거 알아요? 아아! 아니, 어떻게, 내, 내, 그 화면 안에 그득히 그렇게 다 완벽한 각도로 그걸 넣을 수가 있어? 어, 어 통, 통 여기 없네. 저리 가. 혹시 통 보셨어요? 아! 좀! 이상하다. 아주 재미 들렸어, 둘이. 으, <웃음> 이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저건 무슨, 무슨 일이야. 저 위에 저거 언제 묻었어? 자, 연다님. 자, 응. 여기 이 상자에 응. 점프. 하! 하! 지금이다! 협동! 야오 어, 완벽 예오오 yeah, 그래서 사양이는 이제 남자친구가 생겼는감 괜찮아요? 어? 하뭐 아 어? <웃음> <웃음> <웃음> <어색> 사연... 본인은 결혼했다 이건가? <웃음> 그럼 사양이는 <웃음> 이상형이 <많이> 뭔데? 이상형이상 <웃음> 이상 이상 뭐지 <웃음> <웃음> 왜 전에 갑자기 고장났어 사람이 <웃음> 야그 저번에 그 말한 대로해3대5 배치는 남자 좋아한다며 와짜 배치 남자 싫어 남자 아, 말투가 어, 질색하는데 이 예, 하나 하나 하나 정보 알아내 어. 아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식으로 어 아. 예리한데 아우 야아 <웃음> 우리 장작때귀 <웃음> 터진다 <웃음> 뒤에서 고로수 수액이 나온대잖아요 우리 시청자들이 우리는 디스코드라서 털터들려가지고 자만... 소리 지르실 때마다 음소거 처리되는데 <웃음> 아 여러분들은 잘 들리시나봐요 저희는 소리 지르실 때 자동음소거돼가지고 <웃음> 여러분 디스코드 많이 이용하세요 필터링이 잘 되네요 <웃음> <웃음> 혹시 이거 네모난 박스 버리면 안 돼요? 네안 돼요 아 죄송해요 제가 한 열댓개 정도 버린 것 같은데 엄 마? 선생님 이거 제가 좀 많이 버렸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 어떤 거 어떤 거아야 <웃음> 그거 버리면 안 되는 거야 플리 수거하자고 했잖아요 플리 수거하자고 아 했잖아요 USB 내용 궁금하다고요? 안돼 알면 다쳐 <웃음>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웃음> <정말> <웃음> 왜 말투가 그런 쳐. 건데 <웃음> 자연달 일로 와봐 예 네. <웃음> 자, 이렇게 아유, 이렇게 받으면 아, 이렇게 나이스. 하는 거예요. 야, 이집 아, 잘해. 음악하고만 이렇게 음. 하는 거야, 알겠죠? 어. 어. 어, 어, 아유, 이집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아. 둘다 엘리트로만 아. 뭔가 큼지막한 거 갖다 버릴 때마다 뭔가 기분이 좋다. <웃음> 그래서 상자를 다 갖다 버렸구나. 어떻게 근데 이거 채우는 거 약간 보너스 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부가 점수. 맞아요. 아안 채워도 돼. 템베비. 어크로크너스요. 어, thank you. 아이 책이 왜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게. 아, 됐어요. 사장님은 뭐예요? 레이저요. 레이저 저. 용접기, 용접기. 뭐가 구멍이 났거나 녹아내렸을 때 그걸로 메꾸는 거예요. 어, 그거 계속하면 불붙어 지금 계속 아. 잘 정리하고 있지? 네 계속 보낸다이 나는 손으로 뛰어야겠다 어? 손으로? 아 발로 손으로, 손으로 뛴다니 괴물이세요? <웃음> 이거 뭐지? 아이스크림 통인가? 단 거라고 써있네 단거단거단거 와우 어, 어? 바닐라 바나나 어? 아이스크림 <웃음> 둘이 먹다 둘다 죽는 맛어 <웃음> 어, 뭐야 깜짝이야 모임? 뭘뭘 뭘, 뭘 봤길래 단 거가 갑자기 불이랑 닿으니까 하코 마냥 뻥 튀어가지고 넓적해졌어 이 <목소리> 어머 뭐야! 얘도 얘도 얘도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바닥 왜 이렇게 귀여워 <웃음> 이거 뭐임! 사양아 더블 베럴 가요! 더블 베럴이요 진짜 더블 베럴이요 어머 진짜네? 김연로 와. 어? 뭐지? 왜 그렇게 된다고? 지.. 지.. 지.. 지켜주시오 자컥. 뭐야! 이러지마! 이러다 다.. 아, 죽어 김연다의 목숨을 내놓아라 저기요 저기요 빨리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어? 어 사장님 혹시 파란 건여 파란 통인가요? 에요그배올오 어, 배럴 올해, 에 배럴 예 배럴 예 배럴 자 따라해 보세요 배럴 배럴 배 씹었어? 배럴 배럴 배들배갑배기배이배해배어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 <웃음> <쳐> <웃음> <갑자기> <웃음> 어뭐야어 뭐야, <웃음> 어, 뭐야. 어, 나도 할래 <웃음> 어, 자다 깔끔하게 청소된거 같은데? 야호자 사양아 복습의 시간이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청소 다하면 체감해야죠 맞네 오케이 하는데 얍 액티베이 아하 쇼어 어? 하자 결과는 어?! 왜? 왜 프로모티드죠? 헐. 몇 퍼센트죠? 98%요. <웃음> 네! 어땠어? <어때서? 웃음> 다 죽어? 어 어땠어요, 연다시? 엄나 재밌었어요. 파워 시뮬레이터보다 좀더 생동감 있는 재미였다. 응? 거긴 안 들어가지지롱 사양이는? 전늘 항상 재밌죠 and 우리 and 앞으로는 좀더 친하게 지내길 바래 야 어떻게 1년만에 이렇게 같이 합방을 <웃음> 하냐 <웃음> 지금 같이 안 시간이 몇 년인데 <웃음> 그러니까 둘다 와줘서 감사했고 저도 굉장히 즐겁게 놀았어요 자 이제 퇴근하러 갑시다 then, 사장님 저 <웃음> 시급 안 주셨어요 어, 5년 뒤에 지급 드립니다 30원 oh. 얼른 가 oh. 퇴근 퇴근 자 이렇게 이온다씨와 아, 아, 사양씨와 플레이해본 미세라 클린업 디테일 이 사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 음, 네. 어, 이제 원트 100이 안되네 아 그러니까 아나왜 100%가 안되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다음에 또하방 날짜를 잡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들 안녕 바로.